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인연은요 맺는 것도 힘들지만 끊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음, 이게 인연이 끊긴건지 안 끊긴건지 어 이게 올건지 말건지 참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오더라도 어, 전의 상태로 온, 오면은 또 헤어질건데 어. 그러니까 여, 어, 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요 그 인간 가망이 없나요? 이런 거예요 이게 어 굉장히 많은 뜻을 부과하고 있는데 뭐 개가 차선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한 번은 더 노력해 보고 싶은데 연락이 올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열어둔 어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갖다가 네개를 뽑아 놨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어 뭔가가 달라졌으면 좋겠을 때그 인간이 음 그래도 뭐어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좀 달라져서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딩을 할 거예요 자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제화면해 놓고 되고 뭐 갑자기 떠오른 숫자나 제가 그림들 다 붙여 놨죠 어, 먹고 싶은 케이크로 하나 고르면 돼요네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 음. 가망이 없나요? 어, 가망이 없을까, 있을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 근데 그 마음이, 어, 좀 작다 그래야 되나? 어, 그리고, 작으면서도, 작아도, 사람이 좀, 그, 좀, 남을 위해, 상대방을 위해서, 어 좀,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작으면서도 자기만 생각한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의미에서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지. 왜냐면, 음, 이 사람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나쁜 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좀안 들어요. 말을 좀안 듣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되게되게막안 듣고 진짜 진짜 진짜 이기적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 좀 이기적이다라는 거지. 어, 그냥 보편적으로 이기적인 거, 막 대단한 거는 아니고. 음, 그렇게 하고 어, 대화 같은 것도 좀. 자기 위주로에만 대화를 한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대화도 좀, 뭐, 허심탄약에 길게 막 이렇게 이끌어 갈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음, 내려놓기도 뭐 하고, 어, 진짜 아싸리 아싸리 나쁜 놈인 것 같으면은 확 버려버릴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또 쥐고 있자니 또, 아, 짜증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진짜 더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하... 맞아요 어. 왜냐하면 은이 사람은 그 그릇이 그렇게 큰 사람은 못 돼요. 어 그릇이 큰 사람은 못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더 끌어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회의감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음 괜히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어 내가 진짜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닌지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음 생각이 많죠. 이게 참 그런가 차라리 진짜 아싸리 아싸리 아싸리 나쁘면 딱 버려버리기라도 쉬운데 이게 애매하니까 어~ 그~ 관계를 더 이어나가는 부분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는 거고 이 사람이 어~ 뭐라 그래도 내가 자꾸 어~ 짜증이 난다 그래야 되나 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다는 거야 그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음~ 좀 배려심은 없어요. 배려심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 고민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고민을 해도 딱히 여러분들도 대안이 없어요 음 대안이 없다는 무슨 뜻이냐면 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 게 아닌가 싶어 계속 흘러간 게 그리고 직업도 그런 것 같아 어, 그 싫던 좋던 싫던 좋던 뭔 직업을 가지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나 저기 막 점장이 마음에 안 들어 어. 아나 유니폼이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냥 같지도 않은 이유로 그냥 마음에 안 들다고 때려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미래가 좀안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좀 미래를 갖다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서는 그런 걸 갖다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가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같아 음, 얘를 버리는 카드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달래서라도 가야 되는 건지 어, 생각이 많다라는 거죠. 음,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이런 관계를 갖다가 계속 반복했어요. 어,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도 가고, 어, 이어질 듯, 이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는 것 같고, 참 애매하다라는 거지? 음. 어, 여러분, 어, 혹시 이게 헤어지지 않은 커플이라면, 음, 헤어지지 않는 커플이라면, 이 한동안은 이런 딜레마가 계속되지 않겠나. 만약에 헤어진 커플이라면, 어, 헤어진 커플이라면 재회할 가능성도 어, 없지는 않다. 음, 높냐 낮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직까지는 카드가 조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른데 재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속을 되게 많이 썩일 거예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래, 이기적인 것도 좋고, 어, 지 말만 말이라고 우기는 것도 그렇고, 어, 다, 그, 다, 그거 다 봐줄 수 있다, 이거야. 어, 그렇지만, 어, 너무 사람을 갖다가, 어,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만나는 거. 그런 것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음. 이게, 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일도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 나, 다른 일좀 찾아봐야겠어. 막 이러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인 관계도 그닥 좋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어,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성격이, 어, 좋은, 좋 못하다는 걸 갖다가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야 되나 음 그렇게 하고 아 제외라고 하면은 제외될 확률은 음. 조금 있어요. 제대로 어, 하는 조금 있어요. 어,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 이렇게 사는 게 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불편한 거 몰랐다고. 그런데 각 가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조금 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돌아오는 경향이 없지 않다 보니까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우울한 게 아닌가 우울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음아 어, 지키지도 못할 어, 감정들을 갖다가 어,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쏟아내고 다녔던 게 아닌가 싶어. 그렇다고 이 사람은 누구의 올인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올인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가볍게 가볍게 어, 뭐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이게 뭐냐면 은이 사람은 막 이렇게 음, 자기가 거짓, 누가 보면 거짓말인데, 자기의 상상 속에 있는 말, 머릿속에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좀 난해한 캐릭터다라고 보는 거지. 어. 남들이 듣기에는 거짓말 같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 어,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도 조금 관계도 음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딱히 그런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음, 뭐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캐릭인지 몰랐을 적에는 그냥 아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넘겼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의 말을 갖다가 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은아 어, 약간 어,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부정적인 어, 시선을 갖다 보낸다라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죄라고 하면 고민되는 거고 음. 만약에 이것이 그냥 지금 현재 연인은 연인인데 음 전처럼 그 뜨거운 연인이 아니라 신락같이 그냥 가고 있는 어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연인이라면 이 사람과의 이별을 갖다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본게 아닌가 가망이 있나 없나 음 가망이 있나 없나 왜냐면 요,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어, 야 이렇게 나오기도 정말 힘들다. 어 이렇게 나오기도 정말 힘든데. 어.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냥 불쌍한 척을 한거 같아. 이제 불쌍한 척했는데 여러분이 더 이상 거기에 어, 옛날 같았으면, 어 그래 진짜야 그랬어 이랬을 텐데 지금은 아 저새끼 뭐라 그러는 거냐. 어 그런 그런 거지. 어 아, 뭐라 그런 거냐. 아~ 누구를 나를 갖다가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은 많다 생각도 많고 아~ 나, 나 같아도 이거는 고민이 많겠어요 음~ 사람은 그렇게 딱히 막 그렇게 뭐~ 어~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지 어, 순수한 건데 이 순수한 것에도 저게 있어 진짜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 얘는 지멋대로 인 데다가 순수한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음, 망설이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이만큼까지 참아 준 거는 이 사람이 순수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어. 그니까, 선생님, 개 순수하지 않아요. 그니까, 내가 말하는 순수하면 내가 그랬잖아. 지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 막 그렇게, 저 카드 리딩 들어보면 봤잖아요. 막 여자 등치고, 막, 어, 막, 이러는 사람들에 비하면 얘는, 어, 그런 가다는 못 돼. 어, 이 사람은 그럴 가다는 못 돼요. 누구 등치고 이럴 가다는 못 돼. 그리고 만약에 등을 친다 그래도 그런 거지. 어, 그냥 굉장히 그, 잘. 잘다? 어, 사람이 그, 크릇, 그릇이 크지 않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삥을 뜯어도 잘게 뜯는 거지. 만 원만, 어, 이만 원만, 어, 뭐, 이런 거. 전에 그 도깨비 마지막에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그저승사자한테 오천 원만 나, 어, 책, 뭐, 고구마 사 먹게, 꾼돈 어, 갚을게, 만 원만 나책 사게,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이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사람이 가능, 가능성이 가능 있나 봅시다 하, 여러분이 지금 어, 짜증이 좀 많이 난것 같다 어, 왜냐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뭐 게임 같은 거 어, 게임 같은 거좀 하는 것 같아요 음, 얘는 여자 이성 문제보다는 게임 중독일 확률이 높아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왜? 왜냐하면 그다 게 활동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유니폼이 마음에 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 직장 때려치고 어, 점장이 마음에 들어서 아, 내저 우리 부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음, 뭐 이런 식으로 일을 갖다 자꾸 때려치고 바꾸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뭘 어디 막 대단하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성하고의 문제라 그러면 다뭐 인터넷이나 SNS, SNS 상에서라 그러고 어 그러고. 그 이성관계 같은 것도 솔직히 돈이 그렇게 어잘 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성 문제 내기도 약간 어 저기한 타입이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 자를 생각인 것 같아. 어 자를 생각에 자르기 전에 한번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선생님 왜이 사람이 이렇게 안 잘라질까요?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그래도 합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어, 아마 합이 들었다고 봐요. 음, 저기, 막, 그래서 안 잘라지는 거야. 어, 그래서, 저기, 막, 자꾸 자르려고 그래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자, 자꾸 띠를, 어, 자르려고 해도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이 사람하고 합이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게 무슨 합이냐라고 하면, 뭐, 명략적으로 보면 뭐무계합 정도 되겠지. 어, 무계합이나 뭐. 그런 거 어, 약간 음 인, 그 인정은 없다라는 거지 어.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어, 필요에 의해서 사랑은 없다라고 봐요 음. 그러면 사랑이 아니면 뭐냐 그러면 사랑보다는 우정 쪽이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우정도 그렇게 대단한 우정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대단한 우정 같았으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렇지? 여러분들의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신용을 했을 건데 얘는 신용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 너무 지친 것 같아. 그리고 얘도 조금 변했어요. 음, 좀 변했다. 그렇지만 그게 작심 삼일이다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얘도 좀 눈치를 깐것 같아. 눈치를 까가지고 좀 그래도 지가 뭘 하는 척, 어. 그, 어, 그거 어그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 쉬질린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도 어, 오래 유지하지 못한 것 같아 어, 여러분이 깜빡 속을 뻔했어 음 그것도 오래 못한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요? 그러면 은그 깜빡, 어, 저 야, 야가, 야가 그때 어, 저 깜짝 이벤트를 한 거지. 어, 여러분들이 진짜 어막 열심히 하는 척막 이런 걸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서 아 제가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냥 기회는 조금 줘 볼까. 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달래서 사람을 만들어 볼까. 어 여러분이 편광 공주예요. <웃음> <웃음> 평강공주는 그래도 바보 온다를 갖다가 장군이라도 만들었지. 응. 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잘 따라와 주냐, 이거야. 잘,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니 얘가 아까 약간의 액션을 취하니까 그렇게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 사람은요, 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진짜, 시,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야. 어, 뭐라고 그래도 아, 아, 뭐 그때뿐이라는 거지, 그때뿐이고 이어 자존심이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 비굴하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자존심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한테 뭐 무시하는 말을 하고 뭐이 이러고, 이러고 저러고 했다 그래도 그래 뭐 내가 뭐 그래 뭐 그게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는 뭐 어, 진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 말이 말이 안 통한다 그래야 되나? 음, 말이 안 통해요. 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글쎄,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가망이 있든 없든 끌고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자를 것 같았으면 어, 진작에 자르지 않았겠나? 어, 지금 자르지도 못하고 계속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 한구석에선 그래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아마도 어 뭔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어 끝이 됐던 아니면 갈아엎든 어, 얘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만약에 못 따라오면 끝나는 거고 어, 못 따라오면 끝나는 거고 따라오면 가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 그거 그잖아요 휘나레를 갖다가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래서 이 사람 어떡하냐고요 어. 혹시 냉전 중이에요 어, 냉전 중이에요 <웃음>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못 헤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피나레를 장식했다는 걸, 장식하려고 한다는 거 얘가 눈치를 깠어. <웃음> 눈치는 또 되게 빨 잔머리는 있는 것 같아. 눈치를 까가지고, 아, 진짜 듣기,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어 따라주는 척을 한다라는 거지. 어 따라주는 척을 해. 만약에 이게 지금 냉전 중이어서 안 보는 상태라면 여러분이 휘나르를 장식하려는 거 안다라고 생각 어, 그 그거 갖다가 느끼고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그런 거야. 아직까지는 자기야 그렇게 해. 어 그런 말 하지 마. 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거지. 어. 아 그런 결정 같은 것도 하지 마뭐 이러는 거지. 음. 나 무서워 이러는 거지.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그 결정을 해놓고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미칠라고 한다 진짜. 어, 여러분이 미치기 일보 직전 같아요. 미치기 일보 직전. 아유, 어떡하려고, 그러면, 자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안 끊어져요? 왜 나는, 진짜, 얘, 팽개치고서, 내 새로운, 그, 내, 가그 나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얘 때문에 도저히, 진짜, 머리가, 사, 머리가, 사, 머리가 산만해가지고, 얘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고, 머리가 산만해서, 얘 때문에, 하던 일도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음, 당분간은 대화가 되든 대화가 안 되든 음, 이 사람을 끌고 갈것 같고 어, 그렇게 가망이 없지는 않지 않겠나 싶어 어, 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내려치려고 하니까 그래도 따라오잖아요 어, 투덜투덜 되면서라도 따라온단 말이지 음, 그런 어. 거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놓치고 싶어 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그다 그런 거지 너, 실망스러운 거지 왜냐면 그런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은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지. 남자답게. 아 그래 알았어. 뭐 이런 걸로 안 하는데 또 투덜투덜 되면서 따라오니까 아저 새끼는 진짜 자존심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야. 음. 그렇게 하고 저기 막 그러려고 하니까 또 알랑방고 끼고 애교 떨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만 어 여러분도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내려놓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어왜 글쎄라고 하냐면은 음, 카드가 아직 안 나와서 근데 카드의 흐름상 보면 결국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별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냐면 여러분들이 헤어지려고 마음을 되게 여러 차례 먹었어. 이번엔 진짜 어, 너완 진짜 넌 이번엔 끝이야 라고 여러 번 칼을 갈았던 것 같아. 그렇지만 칼을 갈아도 그때마다 얘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꾸 어, 마음이 약해진다 그래야 되나? 마음이 약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음,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자꾸 자꾸 주저앉게 되고 어, 저기 막 칼을 들었다가 자꾸 칼을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지쳐서 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넉다운 됐어 넉다운 됐고 아 힘들다 그런데도 못 내려놓는다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음. 그렇게 하고서 계속 이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실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망성이 있냐 없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 만약에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계속 킵하고 가져가려면 이런 식으로 어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얘를 대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따라온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마지막인 것처럼만 따라왔어. 어또 마지막인 것처럼 해. 그럼 또 따라왔어.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지막인 것처럼 하더라도 얘가 아쟤또 저러다가 또어 풀릴 거야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어 뚜껑 더 열리는 거지. 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얘가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개가천선을 하거나 어느 정도 여러분의 뜻에서 따라줘도 싫더라도 해주면은 이 관계는 여러분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어, 뚜껑은 열리겠지만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얘가 만약에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칼을 빼들었어? 그러니까 약간 숙여 빼들었어 숙여 빼들었어 숙여 이걸 갖다가 계속 하다면 어느 순간은 그 약발은 더 이상 안 먹히게 된다는 거지 그때는 진짜 헤어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칼을 빼 들었을 적에 얼만큼 팔로우 하고 또빼 들었을 적에 이첫 번째 그그 그 칼을 빼 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하는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 어느 정도 하는 행동이 첫 번째 거보다더 잘한다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어 이게 갈수록 처음에는 칼을 빼드니까 잘해 두 번째 빼드니까 그거보다 조금 못해 그렇지만 들어 세 번째 빼들었을 때는 두 번째 것보다도 못해 그러면 이거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칼을 빼들었을 때, 어. 잘하고 두 번째는 진짜 더 잘하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러분이 이거 헤어지지 못하잖아요 헤어지지 못하면 진짜 저, 아, 저번에 했었던 그 방법 있잖아요 마지막인 것처럼 어 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냥 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가면 이 사람이 액션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지 헤어질 거면 가던가 아니면 고치던가 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 안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갈것 같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내려놓기 조금 힘든 것 같아 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연상연화 커플이 훨씬 더 많아요 어 근데 그 연상연화가 두세 살 이상 이라는 거지 음 적어도 꽤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봐준 거야. 어, 왜냐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철이 들겠지. 철이 들겠지. 만약에 이게 연성연하 커플이 아니다면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철은 없지만 어, 애가 좀 순수해 그리고 뭐기집 문제, 그러니까 이성 문제로 나를 갖다가 속을 썩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끌고 간 거라는 거지. 만약에 남성분들이 봤을 때도 그거예요. 이 사람 어, 똑같이 놓고 보면 돼. 이 여자가 철딱선이가 없어. 어, 철딱선이가 없고 아니면 나보다 한참 어리거나.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갔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거고 만약에 나이 차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여이 이 여자가 나이가 많아도 철딱선이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처음 행동보다 두 번째 행동이 더 나아지고 두 번째 행동보다 세 번째 행동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망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 왜냐면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지. 하려고 하는 게 있지만 윽박지르면 얘는 듣는다라는 거야. 윽박지르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을 빼들었을 때 얘가 듣는 신용을 한 거야. 그리고 여성 여성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진짜 윽박 질러서 감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윽박 질렀을 때이 사람이 따라왔을 적에는, 어,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가능성을 갖다 테스트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도움 되셨어요?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그 인간 진짜 가망이 없는 건가 가망이 없을까요 어디 봅시다 어, 어디 보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어, 나름대로 애증은 있는 것 같아요 애증은 있다 라는 거지 애증은 있고 이 관계가 진짜 음. 어, 발전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발전이 없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 이 발전이 없다 음, 그리고 지친다 어, 심적으로 조금 지친다라는 거지 음, 심적으로 지치고 음, 지침의 카드가 어디서 나와요 라고 하면 어, 이 탱컵이 지친, 정확하게 말하면 지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 근데 이 탱컵이 어, 무슨 의미를 닿냐면은 어, 질렸다, 어, 질렸다거나 권태기 이런 거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 권태기가 왔다면, 어, 좀 지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좀 지쳤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 이 카드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 이 사람에 대한, 어, 어떤 애증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지. 음. 이게 정확하게 어디로 갔을지. 어, 이 진짜 이 사람하고 방향성이 어,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 헤어졌어요? 어, 그런 거 같아. 어, 헤어진 거 같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떠난 게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이 떠났는데, 어. 왜 떠났냐 라면 이거는 어, 이성문제가 어, 거의 70-80%를 갖다가 차지할 것 같아요 음, 왜 이렇게 이성문제가 많냐라고 하면 관계가 오래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거든 어,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의 흥미를 갖다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야 그 관계가 그렇게 오래돼서 어,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낄 정도로 익숙해진다 라면 그동안 쌓은 정들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그 그 오랜 시간 그 쌓여온.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죠 하지만 좋으니까 그만큼 사귀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어 하지만 나한테 좋은 것만 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그 남녀관계에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런데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오고는 싶어 해요. 어, 근데 이게 다시 와 가지고 그. 다시 이야기를 갖다가 이어나가고 싶어 한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갖다가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 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너와 나와, 어, 너와 나, 내가 싸아온 정이 있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어, 뭐 남자가 뭐 한두 번 바람핀 것 같고 어,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어,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안 보려고 그냥... 어. 어, 그런, 그런,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피는데, 난 조금밖에 안 폈으니까, 그냥 그 정도면 눈 감아줄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왜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면요 좋아하는 건 맞아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 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 면은이 사람은 지극히, 이 지금 내가 아까 좀 전에 이렇게 한 말들은, 완전히 이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잖아. 내 입장을 생각해 봤어 그럼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그래 내가 바람피면 너는 용서해줄 수 있겠어 라는 거지 어, 남들의 피에서 피, 어, 많이 핀 것도 아닌데 뭐그 정도야. 어, 너도 어,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아니, 있지 않니 지, 기억에서 지워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럼 얘는 팔짝 뛰지. 당장 헤어져. 이게 어디서 이렇게 하고 나오지?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이 되려면 그렇게까지도 이기적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음. 지가 한 짓은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놓을 마음은 없는 것 같아. 놓을 마음이 없으면 뭐야? 자기는 그렇지. 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지.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지랄하네 이러는 거죠. <웃음> 아, 아 저기만. 그 저기 막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래? 어, 그 사람은 그런 거. 아, 진짜 말좀 곱게 좀 하지. 어, 곱게 좀 하지. 어. 야, 그게 뭐냐. 그래서 이, 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의 눈치를 보지만 이제는 딱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 요거 요거 요 봐. 요거 반쯤 넘어왔다. 어. 얘 넘어왔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조금씩 어. 근데 연락이 그렇게 막규칙적이고이러진 않아요. 어. 근데 한 번씩 연락 올 때마다 어 조금 자신감이 거기서 묻어 나요 왜냐면 여러분의 말투에서 아 요거 어 잘하면 용서해 주겠는데 라는 그걸 갖다가 얘가 이미 어 그걸 캐치 했다라는 거야 음 어디 봅시다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고 그래서 어, 과거에는 이 사람이 얼만큼 자기 자기 그 주장대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고게 조금좀 덜해지지 않았을까?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어, 이 사람 말도 진짜 더 못되게 했을 거고, 어, 한번 말안 하기 시작하면 진짜 이빨이 다, 어, 이빨이 다사글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건데 이제는 이 사람도 조금은 바뀔 것 같아요. 왜 조금은 바뀌냐라고 하면 어, 옛날에는 여러분 눈치를 안본게 아닌가 싶어. 근데 이제 와서는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의 눈치를 조금 본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글쎄, 어, 글쎄라고 하는 거지. 어, 글쎄, 그쵸? 왜냐면 이 눈치 언제까지 볼 건데?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볼 건데 니가 계속 그렇게 할수 있냐라는 거지 어, 저기 막그 개가 똥을 끊지 어, 개가 똥을 끊지 니가 계속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너랑 나랑은 이미 그때 니가 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아는 그날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 거야 어. 끝난 거고, 그게 어떻게 기억에서 어떻게 지워져? 너 같으면 기억에서 지워져? 라고 여러분들은 말하는 거죠. 음.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어, 그래도 계속 저기, 맞아요. 하지 않아요? 음. 선생님, 왜 그래요? 내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음, 여러분 좋아하고, 여러분을 놓을 마음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도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았나요? 어. 그래도 좀 성격이 그 까칠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 까칠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흐물흐물해진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여기는 재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음. 그,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나요? 아직 어, 지금까지 리딩해서 보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냐고 라 하면 은 그래도 조금 전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음, 어, 여러분들이 그이 사람하고 사귈 전에 누구나 그 사람이 사귈 적에는요. 그 긍정적인 어, 생각을 하고 사귀지. 이 새끼 분명히 나랑 사귀면서 바람필 거야. 어, 이런 생각하고서 사귀지는 않잖아요. 어, 포에버 너랑 나랑은 포에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 하고 사귀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이 사람이 우리는 잘될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라고 봐. 그때에 비해서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 이그 한번 마음이 다쳤잖아. 이게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는다라는 거. 거지.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갖다가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왜 지웠으면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잖아 어 블락 시켜 버리고 꺼져 이 새끼야 그면 끝나는 건데 음 어휴,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어. 왜 왜죠? 아니면 여러분은 그막실었고막 막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 알뜰살뜰하고 어, 저기 있고 어, 그래 어, 저기 막막 막, 어. 된장, 된장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런 점을 갖다참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어, 꼼꼼하고 그리고 쓸 때는 쓸줄 알고 그렇지만 불필요한데 지출 같은 거는 좀안 한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행색이 또 구질구질하지도 않고. 음, 그렇다 보니까 여,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한다. 왜냐면이 사람이 내려놓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서 주변을 아무리 돌 봐도 여러분만한 사람을 갖다가 어, 이 사람은 어, 만나질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나갔다 오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정 같으면 어림도 없을 텐데 그래도 좀 달달하게 하려고 길을 쓴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의 그 저기에서는 그게 달달한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존심 강한 이 남자가 이 사람 자존심 강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때는 이 사람이 많이 그래도 뒤로 물러났다는 거야. 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냐 싶겠지만 음 음. 왜냐면 입장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입장마다 다른데 못 돌아갔어.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기대 기대감 없어요. 기대감 없어.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외롭거든. 음, 외롭고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 어, 살아가는 거. 이 카드를 본 사람들은 요좀 나이가 있어요. 음,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다라고 봐. 어, 그렇다가 보니까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 그렇다가 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딱 잘라내지 못한다라는 거지 음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저 어, 인간이 저게 어, 그거 있잖아 임시방편? 어, 빵꾸 때문에 나한테 저런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고 나랑 다시 잘돼 보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음. 내가 봤을 적엔, 이거, 여, 러분이 사람하고 못 헤어질 것 같은데요? 왜요? 라고 하면, 운명의 수려받기가 떠버렸네? 음. 운명의 수려받기가 뜬면은, 뭐, 너는 나의 운명이다. 그게 아니라, 이 상태가, 어, 반복이 된다. 그니까, 이 사람하고의 인연이 반복이 된다라고 봐. 음,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반복을, 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게, 어, 그그말 있잖아요. 한번 바람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고 끝내는 놈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한 것도 맞지만 앞으로의 이 사람이 안 그런다는 보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는 밥안 준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 사람 한테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되게 진짜 어, 자비를 베푼 것일 수도 있고, 되게 관용을 베푼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게 자비고 그게 관용이고 그게 배려냐라는 거지 어,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내려놓지도 못하잖아 가망이 없냐라고 보면 은 지금 이게 딱 봤을 적에 여러분하고 다시 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의 눈치도 보고 어, 해유도 해보고 어, 좀 어, 저기 막 좀 얄밉게도 하지. 야 그래가지고 뭐너 그렇게 평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랑새 정말 미안해. 사랑해. 내가 지나가서 보니까 너밖에 없어. 어, 제발 나좀 받아줘. 내가 받아주면 너의 머슴이 돼서 살게. 평생 너의 머슴으로 살게. 이러게 이게 아니라. 야너나 아니면 걷어줄 사람도 없잖아. 너 그렇게 평생 그렇게 혼자 늙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뚜껑 열리는 거지. 아니 뭐 내가 너 없으면 평생 혼자 늙을 거라고 누가 그래도 그거, 그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여러분이 화를 갖다가 딱 내는 기미가 보이면, 아이, 내말 뜻은 그렇다는 거지.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키지 않는 거죠. 말, 사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 왜, 저기, 막, 어차피, 세금 내지도 않는 말, 좀 좋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 그잖아요. 뭐, 말할 때 세금 내, 어디 돈 내면, 돈 내면서 말하나? 그거 아니잖아. 어, 좀 좋게 말해주지 말을 갖다가 곧단식으로 해갖고 사람을 갖다가 속을 갖다확 뒤집어 놓냐고 그냥 그런거예요아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저 솔직히 힘들어요 응. 어, 기댈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치 왜냐면 여러분도 이 사람의 말에 아이 진짜 말을 어떻게 곧단식으로 하냐 하지만 또또 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음 <웃음>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 여러분도 알서 알겠지만, 사회생활에서 알겠지만, 진짜 그지 같은 인간들 너무너무 많잖아. 어 거기서, 사람을, 그, 저 지금, 남은 데서 사람을 고르려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만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그리고 또 비교를 해봤을 때, 딱 보면 또이 사람이 또 그렇게 또, 그지 같은 놈도 아니란 말이지. 조금, 자, 좀, 자기 마음대로 자, 그니까, 자기가 일단 딱,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만 하려고 하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사나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고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싫은, 어, 싫다기보다는 어싫이 사람을 꺼려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자 문제로 속을 한번 세겠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더한 거지. 내가 어, 이 사람 성격 이런 거... 어, 아는데 그 이성 문제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해서 가져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지 그거 의미 없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라는 거죠 음. 만약에 남자분들이 이걸 봤다면 그런 거예요 어, 이 여자가 어 아까 말한 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잘되기 위해서 어, 그냥 지금 잠시, 잠시 잠깐 시잠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는데 비율를 맞추는 꼬라지가 어, 진짜 거슬린다는 거지. 그렇지만 딱히 내려놓을 수도 없다는 거야. 왜? 주변에 다른 그 여자들을 딱 보면 은 그래도 얘가 성격이 그렇긴 해도 그렇게 막막 어, 막 이상하고 막 난잡하고 그런 애는 아니거든.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되는 거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음, 아까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 반 똑같이 생각하면 돼. 성별만 바뀌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이사람 여러분 눈치 꽤 보네.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한테 이렇게 했을 적엔 쉽게 될줄 알았는데 여기 자기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좀 그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꼬랑지를 많이 내렸다라는 거지. 음, 꼬랑지를 많이 내렸어요. 아, 그런데 이게 좀 그래요.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어, 아, 개 중에는, 개 음, 중에는 이게 왜 여러분, 어, 그, 그, 한, 극히 일부지만, 극히 일부라고 얘기했어요. 어, 이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서도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어,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응. 여러분하고 연애하다가, 어, 여러분 버리고 딴 데로, 어, 저기, 막딴딴 딴 여자랑 결혼하고, 그 그러니까 남자라면 딴 남자랑 결혼해 놓고, 결혼해 놓고 나서 어, 헤어지지도 않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 그니까 한마디로 나의 첩이 되죠, 이런 거지.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자꾸 밀어내는 거 밀어내는 거지 밀어내면서도 여러분들이 옛 정이 있으니까 옛 정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끊지도 못하고 어, 버리지도 못하고 쥐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시 이런 이러, 이러한 지루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확률은 그지 높지 않아. 음, 어느 정도? 라고 하면 은 7대 3 음... 7대3이 안 높아요라고 하겠지만, 음, 이 카드 보는 사람이 100%가 다 맞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7대3이어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봐야지. 음, 어디 봅시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꾸, 어 저기, 막, 결정을 갖다가 제대로 못 내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저기, 군만 말고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음. 근데 이 사람은요, 만약에, 어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 어, 다른 여자가 없다. 결혼이 아니라도 어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거. 어, 그런 사람이, 어,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결혼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때 헤어져갖고 가정을 이룬 상태라면은, 이 사람은 그 가정 안 버려요? 음,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음, 어, 왜 그러냐 면은이 사람은, 자기 거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서 만약에 결혼을 한 거라면 그, 그, 거기를 조건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거기를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지. 거기하고 정이 있든 없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음,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안 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치, 어, 결국은 이 사람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엔딩은, 예, 엔, 결국은 엔딩을 막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약속했다면 가망성은 없어요. 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결, 이 사람이 결혼이 안, 결혼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바람을 핀 거다. 바람을 핀 거다라고 하면, 어한 번은 더 기회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이 기회를 준다고 해더라도 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 음왜 그러세요라고 하면 자꾸 퍼센테지가 높아져 <웃음> 무슨 퍼센테지야 이 사람이 꼭 결혼한 느낌이 들어 음 결혼한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쓸데 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꺼져라 너랑 나랑은 이미 끝났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 아파 왜냐면 이 사람이 마음에 어 저기만 없지 않거든요. 음이 사람이 마음에 없지는 않아요. 어, 마음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그 그 남은 마음이 사랑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음. 이 사람은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 어, 처음에는 눈치 보다가 나중에는 좀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처음에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어렵지. 그, 다음, 다, 그 다음서부터는 다그 술술술술술술이거든. 왜냐하면 처음에 말을 꺼내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그냥 촤악 꺼져. 씨. 이렇게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 얘는 나를 놓지 못한다라는 어떤 확신이 딱 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세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게 나올수록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 주장이 자꾸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 음. 결국은 엔딩은 그거예요 음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거나 결혼을 약속했다면은, 이 관계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더큰 상처를 안고서 헤어질 확률이 높아. 만약에 그런 걸 알면서도 만난다고 한다면, 음, 어, 왜냐면은 상대방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안다면?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바람을 핀 거다라고 한다면은, 어, 바람을 핀 거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의미 없다고 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어, 을 다시 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그 인간 가망이 없는 건가요 어디 봅시다왜뭘뭘 음. 뭘, 뭘, 뭘,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음그 저기 막 검에 망설임이 있네? 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 할까 말까, 어, 그런 거지. 할까 말까, 어, 할까 말까. 음, 저기, 그, 이, 지금, 이게, 저기, 막 완드2 나왔고, 소드2가 나왔어요. 어, 다 2-2죠. Two, 둘다 할까 말까예요 근데, 달라요, 의미가. 어. 음, 아, 소리 때문에 잠시. 어떻게 틀리냐면은, 이거는 시작할까 말까지만, 이건 끝낼까 말까예요. 음, 이거는, 어, 새롭게 시작할까라는 거고, 이거는 과거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까, 그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미 과거를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과거를 끝내지 않고 새, 어, 새로 시작하는 거고,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엄청난 갈등을 한다는 거지 어. 어쩌면 이게 뭐 혹시 이게 누구 뉴패가 있는 게 아닌가? 뉴페가 음. 새로 시작하고 이구패는 어, 자를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왜냐면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음. 왜, 지금 놀래신분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그런 추리가 나오냐고 <웃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웃음> 자 봅시다 음, 여러분들이 꽤 힘든 사랑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이 사랑한 그 사람은 음, 여러분이 사랑한 그 사람은 안 그런 척 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탁 까던 사람이 아니었, 아니었었나 어, 안 그런 척 하면서 어. 그런데 왜 라고 하면은 음 그것도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음 근데 이이이 이, 이, 이 사람이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냐 하면은. 그, 이 사람도 집착이 있고, 여러분도 집착이 있는데, 이, 이 사람의 집착과 여러분의 집착이 살짝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어, 여러분은 내가 그 가꾸고 사랑했던 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내가 소유했던 것에 대한 집착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니까 이두 개가 같지만 다른 거고, 이두 개가 같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 타로 신비하지 않아요. 이 카드, 이 카드, 다른 카드로 뽑았는데 맥락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 그쵸? 신비하죠. 저도 이 카드 이렇게 리딩하면서 어, 깜짝깜짝 놀래요.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헤어진 건 헤어진 건데 헤어지지 않은 헤어짐이라 그래야 되나? 어, 왜냐하면은, 쌍방이 다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헤어졌지만 언젠가 다시 붙을래면 붙을 수도 있고. 그치. 만약에, 이거, 이게 진짜 시간이 더 길어지면 이거는 헤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이 더, 그래서 서서히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노래 끝날 때도 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나고 끝나는 것처럼 다나고 끝내가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그때가 엔딩이거든요. 근데 이걸 봤을 적에는 이둘다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거야.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갖다가 그치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면 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두개 누구 거냐. 라고 하면 이게 이게 상대방 거고 이게 여러분 거예요 어왜 그러냐 하면은 왜그왜 그, 아.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 새로운 여자한테 갈까 아니면 여러분한테 갈까 이 여러분은 이 사람을 끊을까 말까 어 그거예요 끊을까 말까 이, 이 새로운 여자한테 갈까 아니면 저기 막 가, 전 여친한테 갈까 남자가 봤다면 그것도 반대로 하면 돼요 어, 반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어, 새로운 어, 남자가 봤다면 어, 새, 어, 새로운 여친한테 갈까 전 여친한테 갈까 뭐 이런 식이고 전전 아, 전 남친한테 갈까 전여 어, 어, 저게 새로운 어, 남친한테 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는 쪽이나 어, 성별에 상관없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이건 완전 양다리야. 어, 여러분을 떠나서 어, 사귄 것 같지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어,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게 헤어진 거예요. 음, 헤어져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을 잡을 것이냐 잡고 여러분하고 다시 시작할 것이냐 새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여자한테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끝내고서 어, 그냥 새롭게 저기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하고 어, 조금 더 기회를 줄 것이냐 어, 관계를 이어갈 것이냐 그 생각을 한다는 라 거지 음. 그러니까, 어, 제가, 제 리딩을 보고서 배우시는 양반이 있길래 내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건 새로 시작할 것이냐, 아니에 이거는 옛날, 옛날 것을 지키냐, 말 거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음, 기억해둬요.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응, 어, 여러분은, 여러분은 모르겠지, 응, 어, 모르겠지,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 물 줄줄 새고 있잖아 물 줄줄 새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새고 있는데 그 주전자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줄줄줄줄 새고 있네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왜냐라고 하면 옛날에 이 사람하고 사귈 때는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 목적이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키워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저축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림을 뿌려나가자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연애할 때 어, 만약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라는 꿈과 희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응?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그런 거지. 어, 이거는 그니까, 환승도 아니야. 어, 환승은 나랑 사귀는 도중에 그 여자한테 가는 거지만, 이거는 사귀는 도중에, 사귀는 도중에 두 사람을 동시에 사귀었다라고 봐요. 동시에 사귀고 들통이 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은 만약에 들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빌, 비은게 아니야. 빈게 아니라, 그냥, 둘중 하나를 놓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인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봤을 적에는 음, 이 사람이 어디봅시다. 맞아. 이 사람은 이거냐 저거냐를 갖다 놓고서 어, 웃긴다. 뭐가 뭐가요라고 하면 아니 이거 지가 결정할 문제 아니잖아. 음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을 택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지 어 그렇잖아요 어 내가 받아줄게 와 이런 것도 아니잖아 받아줄게 용서해 줄게 와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이거 이거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뭐 그래 어이 이, 이, 이, 의미없는 짓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조금 쌍방이 오라 그러는 거야 자기야 나한테 와 이쪽에서도 자기야 나한테와막 이러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어. 어디 봅시다 음이 사람이 누구한테로 올까요 누구한테로 올까요 음. 만약에 여러분 이게 가능성 가망이 있나요 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나요? 라고 했을 적에 나는 솔직히 여기에다가는 캐스천마크를 갖다 던지고 싶어. 글쎄요? 라고. 왜요? 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이 그이 사람이 마음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어, 여러분이 받아준다고 해도 갈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만약에 싫다 그러면 온다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러고 아 오지마 그 싫다 그래서 어, 온다 그럴 것이고 막그 회유하다가 회유하다가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다음부터 그러지마 그러면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 갈래 하고 갈 수도 있다란 말이야 왜 그런데요 그러면 자존심 자 자기가 차야지 지가 채이는건 싫거든. 음, 그러니까, 자기가 차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 한다 그러면은, 필필코 여러분 입에서 예스를 받아놓은 다음에, 아,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 뭐, 너 나중에 이거 빌미로 나걔를 붓거지? 아, 안 되겠다. 어, 난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는 놈이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는 물음표를 던진다라고 해요. 어, 물음표를 던지고, 어 여러분들은 이게 악연이 아닌가 싶어. 음. 악연이 아닌가. 어, 맞아요. 결국 어, 무너진다. 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지. 이 관계는 안안 안 된다. 아니면 이미 안 됐을 수도 있고.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아, 내가 이때껏 어, 뻘짓했구나.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런데도 이걸 본다라는 거는 가, 이 사람이 관계가 무너졌는데 다시 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어왜왜 올라고 왜 하겠어? 어 저쪽하고 또 나가리 됐어 됐으니까 어, 생각해 보니까 네가 더, 네가 더 좋아 됐어 이렇게 된 거지. 응. 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딱 끝나 버리면 가망이 있나요 없나요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진단을 하겠습니다. 병명을 내리겠어요. 음 어, 어디 봅시다. 음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의 동향을 갖다가 살피고 있는 건 맞아. 어,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동향만 살피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누구의 동향도 살펴요? 저쪽 저쪽 저쪽의 동향도 살피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 어왜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저쪽이든 이쪽이든 막상 막하가 아니겠나 싶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성격에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처진다 싶었으면 뒤도 안 들어보고 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동시에 두 여자를 사귀다는건 음. 남자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여자가 동시에 두 남자를 사귀다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동시에 두 사람을 사귀다는 거는 두 사람 다 왜냐하면 둘, 얘는 둘중 하나가 별 볼일 없었으면 걔는 그냥 뒤도 안 보고 러 찾을 사람이에요. 그 정적으로 개성적이고 또그 정도 그 정도로 지 맘대로라 그래야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은 요 약간 좀 어, 마음에 좀 병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그냥 일반적이진 않아요 어그 장점으로는 어 굉장히 현, 현실적이고 어, 알뜰 살뜰하고 그렇다 그렇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어밑 빠진 독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렇게 알뜰살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한 방에 꺼지고 한 방에 꺼지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은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외로운 걸 갖다가 못 견디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만족스러우면은 바로 뒤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100%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지. 어. 남에 대한 고통은 1도 없다. 오로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 뭐그뭐 그, 뭐 그거 아니에요. 뭐뭐뭐 뭐, 뭐 소시오패스 뭐 나르시시스트 뭐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은 어 소시오 소시오패스 쪽에 가깝지 왜냐면 나르시시스트 같은 거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갖다가 가스라이팅을 하잖아 근데 얘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기 감정 자기, 자기만 자기 안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소시오패스도 아니야 그건 뭐지?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남이 감정 왜냐면 이사람들도 감정을 입거든 소시오패스는 감정이란게 없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되게 불쌍하게 여겨 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어,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어, 양쪽에다가 여자를, 동시에 사귀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니네들보다 내가 더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가망이 없나요? 라고 보면 내가 봤을 적에는 그냥 새 사람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어, 왜냐하면 은 이러한 성격이 갈수록 좋아지지는 않아. 어, 왜냐하면 그 있잖아요. 나이 50 먹은 사람은 고집 못 꺾는다고. 이 사람 몇 살이에요? 어. 30 넘었어요? 30이면 30이어도 못 꺾어요. 왜냐면 하 이미 이 사람 이 성격이 굳었어. 그러면 30여도 못 꺾으면 40이면 꺾겠어요? 못 꺾어? 그럼 50이면 꺾어서? 아니야. 점점 심해지면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런 성격이 또 폭력적으로 돼. 왜 뜻대로 안 되면, 갑자기 버럭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또 한다라는 거지, 버럭질. 어, 뭐, 갑자기 있다가, 내가 말이야! 뭐, 이런 거, 조용히 있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어디서 그냥 버럭, 하면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아서 싹 돌아보면 얘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마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을걸 음.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그냥 이쯤에서 어. 근데 뭐 그게 사람일이 뜻대로 되나 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 뜻대로 되지 않고 아, 이렇게 경제관념이 철저한 사람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되게, 어, 저기, 뭐, 이렇게, 니가 약간 쩌네. 어, 그런 게 있어. 네가 하나 사면 나도 하나 사고.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어. 그러니까 어, 얘 주머니에 돈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안 마른단 말이야 근데 주머니에 돈이 말르, 말라가기 시작해 왜 말라가기 시작하냐면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음, 제일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지르거나 그러니까 갑, 갑자기 갑좀 성격이 좀 변한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우울증도 가만히 놨두면 병이 점점 점점 점점 깊어지듯이 얘 이런 성격을 갖다가 아무도 못 말리니까 이런 성격이 점점 점점 점점 점점 확고해지면서 다른 성격들도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성격이 점점 점점 세면 지 주변에서 조금 시선이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울분 같은 것도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격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점점 힘들어질 수 있고 여러분한테 진짜. 어, 막말도 서슴치 않겠다라는 거지 음. 나중에는 뭐 이성문제도 수태 뿌리고 다니겠네 어, 얘가 돈이, 없, 돈이 없다면 이성문제 때문에 그런거예요자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이 뭐이 사람은 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 포기하는 것 같아 음. 한번 포기, 포기하려다가 포기 말았었는데 이게 포기라기보다는 그때는 포기였어요. 왜,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이 있었지만 양다리 걸쳤는데 어떻게 내가 돌아서야지 하고 돌아서가지고 그때는 포기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포기가 아니라 그냥 자른다 그래야 되나? 어그 차이가 있어. 어 왜냐하면 얘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그래서 성격이 조금 저기 어,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얘를 갖다가 어 잘라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자르고서도 마음은 편치가 않네. 뭐. 어, 그러니까 이거 본거 아니에요? 가망이 있나 없나? 잘라놓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 음왜 편치가 않냐라는 거지. 왜 편치가 않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이 치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이, 이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그래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그런 거니까, 이 사람이 버럭질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좀,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지. 네가 이러니까 주변에서 다 떠나가지. 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지 점점. 음. 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깊은 정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야. 이 사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그 인정 어, 인정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 게 부침개도 쭉쭈어갖고 그냥 김치 차건 저거 먹으라고 주고 그게 다 뭐야. 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 정서잖아. 인정이고.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이러니까 누구 하나 에게쫙 쥐어서 먹어보라고 주는 사람이 없지. 어. 밤낮 지원자 붙인 게 붙여가지고 지푸마다 깍 그런 거 지원자 찢어먹고 앉아있지 누구한테 권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를 갖다가 그런 점들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없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좀 봐준 적도 없진 않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같아. 음. 포기한 게 아닌가. 어,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포기는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다 개소리다 싶은 거지. 개소리다 싶은 거고. 음, 그럼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은데, 근데 남아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거 있잖아요. 어. 그 뭔가를 갖다 이 사람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아. 이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말하는, 감, 그 독에다가 감정을 갖다가 부어도, 이 감정이 밑 빠, 밑이 빠졌으니까 다 흘러나온다라는 거지. 어. 그니까 러 부질없다. 어. 그래서 저기, 막, 전문용어는 로 그건 다 뻘짓이다, 이거지. 음. 아니 감정을 넣었으면 그독 독 안에 감정이 그득해가지고 감정의 그 빛이 튀겨 나야지. 응. 그 감정이 무로 익어서 우리가 독 안에다 김치 넣으면 아주 그냥 아주 맛있게 익고 술을 담그면 술이 맛있게 익잖아요. 감정을 거기에다 넣으면 감정도 맛있게 어? 이래야 되는데 빛 빛이 빠졌으니 그냥 그 내가 그 인간으로서 좋은 감정을 다 넣어줘도 땅바닥에 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저분해지는데 이걸 뭐하라 하겠냐 이런 거지. 어 표현 죽였다. 음. <웃음>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뭐 어떻게 어떻게? 뭐이 사람 뭐 막말하고 난리 났지 뭐. 음. 왜왜왜 그러냐 면 지가 차야 되는데. 어, 지가 차야 되는데. 어. 어, 지가 쳐야 되는데 아주 그냥 지칠 때까지 막말 하는구나 음, 지칠 때까지 막말을 한다 음. 이게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어, 왜 이러는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 이게 그거예요 그 우리 옛말에 정을 띈다 그러잖아요 어, 정을 띄는것 같아 음. 좀 이렇게 되면 좀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막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억, 나중에 뭐 막말을 했다 억지도 썼다 아, 막 이러는 거지. 그럴수록 어떻게 돼? 그예그 예, 그, 옛날 동화 있잖아요. 해와 바람에서 보면 그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해가 벗기지 바람이 벗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음,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어. 그냥 어, 행동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뭐 새로 뭐 어떻게 새로운 어, 시를 쓰지도 못하고 이 관계는 결국은. 어. 소용이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CPR을 해서도 이미 이 사람은 어, 마음이 돌이 됐기 때문에 CPR 같은 거 그런 거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팩폭할게요. 가망이 없나요? 네. 이 인간 가망 없어요. 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름을 이룰수록 름을이여러분은이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듣기는 싫지만 그래도 측은한 감이 계속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난리를 칠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이 사람도 느낄 수가 있거든 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면은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감정이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이그 강함 강한 부정은 긍정이고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어, 이게 부정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난리를 치는 거라는 거지. 음. 이 관계가 무너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이걸 갖다가 어, 그냥 어,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관계는 가망이 없나요? 라고 하면 미안해요. 여러분 내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뭐, 나중에 뭐 지쳐서 가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헤어져도요, 쌍방이 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음, 여러분도 이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한동안 오랭 기간 마음에 남는다라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과거는 항상 미화되기 마련이야 이사람의 힘든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안된 것만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없어진다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에 쌍방이 다 어 근데 이 사람이 남는 거하고 여러분이 남는 마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이 사람은 자기 후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자기가 딱차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이 오래 나이 분이 좀 오래 남는다 그래야 되나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의 품은 분까지도 어 측은하다라는 거지 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길게 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그 인간 가망이 없나요? 어디 봅시다, 가망이 없는지. 일단 끝난 사이 맞네. 음, 데스 나왔어요. 데스, 데스, 그런데, 어. 그런데... 어 관계는 끝났지만 마음은 남아서 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게 아닌가 어디 봅시다 음 근데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크지는 않아 어 왜냐면 어 사랑의 크기는 아직까지는 카드를 못 뽑아서 모르겠지만 마음은 음이 어, 있지만 어 이것을 돌아보는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지. 음, 왜 그러냐 하면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은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누워 있어요. 여기 누워 있잖아. 어. <웃음> 그게 다예요. 선생님 저안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워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음 그냥 하, 허탈한 마음으로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일이 일이 끝나버렸잖아. 일이 끝났으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아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때 내가 어뭐 이런 거를 택했으면 좀 결과가 나아졌을려나 라는 생각도 있고 응.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잘라버렸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오만가지 생각이 있어 이, 여기까지 오는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 뭐 어,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음 그냥 그런 거지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박수 칠때 떠나라 박수 칠때떠어라 그랬으면 그때 떠났으면 될 텐데 됐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아니면 그런 거지 그때 내가 일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매직 터치를 했으면 결과가 어, 나아질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음. 누워 가지고 오만 생각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이광 이걸 저기 막 혹시 재를 원해요? 음, 재해가이 여기는 재해 가,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건가? 어디 봅시다. 음음 이제 저기 막. 저기 뭐야, 여러분들은 이거 솔직히 어,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아. 빨리 벗어나고 싶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뜻대로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상대방이 어, 여러분한테 마음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마음이 남아있으면 뭐해? 음, 뭐, 맞는 게 있어야지. 음, 뭐, 저기, 막, 눈만 마주치면, 응? 음? 싸우기 바쁜데. 이게 딱히 싸움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 그 저기, 막, 일잖아. 헤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어, 그, 그게 무슨 뜻이냐. 만나는 것도 쉽지도 않고 헤어지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이미 헤어졌는데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사람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리가 파일스 때 말을 하잖아. 어, 이별을 뭐 선언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여기서면 뭐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그러다가 뭐 그런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다 하다 보니까. 정작 이게 헤어지는 건지 사랑 싸움하는 건지 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연인들이 그렇게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헤어져 놓고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 4번 카드는 <웃음> 헤어졌으면 깨끗이 헤어져 는데 헤어져 놓고서 꼭 연인들이 사랑 싸움하듯이 사실 사랑 싸움 아닌데 알아요 사랑 싸움 아는데 꼭그 흘러가는 게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지 음. 이별 싸움을 사랑 싸움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왜 왜 그러냐면은 그러, 헤어져 놓고서도 헤어진 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 어, 왜냐하면 헤어져 놓고서도 또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어, 또 서로, 뭐, 절충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헤어져, 헤어졌으면, 깨끗하게 헤어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전화해가지고, 야, 나, 저기, 뭐, 내일 다섯시에 뭐 가야 되는데, 그때 그거 너랑 같이 한 거잖아. 어. 그러면, 그러면 너도 있어야지. 뭐, 이렇게 되면. 나? 아, 진짜. 아, 우리 헤어졌잖아. 누가 몰라? 그리고 그때 너랑 같이 한 거니까 너가 있어야지. 아, 잔말 말고 와. 아, 씨. 그 빨리 해결해. 이분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둘이서 같이 뭐 하는 것도 이,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게 헤어졌다고서도 내가 그렇잖아. 이게 헤어진 건지 아닌 건지. 어 그런 거예요. 계속 싸워. 헤어져가지고도. 이,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헤어진 겁니까? 그런 거지.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마음이 있,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마음이 있는데 왜 싸우냐 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성격 차이 인거지 음, 이건 정말 성격 차이 인거예요 성격 차이가 조금 나는게 아닌가 싶어 어, 성격 차이도 나고 음 맞아 이이 이 관계는 헤어졌어도 어 자꾸 뭔가를 갖다가 같이 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다가 보니까 또 헤어져 놓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또그 합체 어 합체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나 합체가 뭐예요 막 요즘에 그 유행이더라 어 저, 저기 막 그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걸합체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배워요 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세대에서 떨어지면 안돼 세대 꼰대라고 싫어한다니까 어, 합체 어, 합체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렇잖아 이게 헤어진 거지 안 헤어진 거지 지금 긴가민가하다고 음. 아니면은 합체하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음. 왜냐면 그런데 이 같이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너랑 나랑 같이 한 거니까 같이 가야 돼. 그러다 자꾸 보게 되니까 나 저기면 뭐, 상대방 쪽에서 우리 합체 한번 할까 그러면 후, 우리가 무슨 변신도 없시해 꺼져 이러는 거지. 음.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합체 한번할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안 하는 하, 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라 거지. 음. 그냥 눈딱 깎고 그냥 합체 한번할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왜? 아, 우에서 발소리가 나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꼬맹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기 우리 꼬맹이 막내 새, 오늘 생일이어서 이거 리딩 끝내놓고 가고 아, 생일파티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발소리난다고 내가 이거 끊고 가지 못해요 이해해주세요 음, 그런데 나는 왜 그런지 알것 같다 어, 알것 같아요 왜 헤어졌는지 음, 왜 헤어졌냐 하면 은 여러분들 둘이는 사랑했었던 사이가 맞아요 사랑했었던 사이가 맞는데 왜 그랬냐 라고 하면 어. 상대방 쪽에서 어, 상대방 쪽에서 어, 저 이성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어, 다른 여자하고 합체를 한 거지. 어, 남성분들이 본다면 내 여자가 다른 남자랑 합체를 한 거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사람의 정이란 게 그러나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신 분들 알지만 뭐 남편이 바람 한번 봤다고 헤어져요? 아, 한번 갖고는 헤어지지 않지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헤어지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음 그래서 뭐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다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어디 봅시다 아까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솔직히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몰라가지고 음이이 이, 여러분하고 이 사람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저끝왜 끝났, 갑자기 왜 헤, 헤어지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어 어떤 음아그 어, 이성 문제는 이성 문제인데 어 이성 문제로 어 갑자기 헤어진 것 같아요. 음,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이성이라는 것은 안 나와. 왜냐면 내가 이걸 갖다가 말하면 그냥 너무 교과서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 여자에 대해, 이 바람핀, 바람핀 여자라 그하면안 되지. 어, 그 이성 문제에 그, 그 여자가 내가 봤을 적에는, 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나 싶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카드가 몇 장에 더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어떠한 그 유흥업소나 뭐 이런 데서 만난 사람이라는 것까지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음 이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어그 대단한 사람의 의미는 뭐그 여자를 만나서 그게 뱀이었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돈 많은 뭐 누구야 돼.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부가적인 카드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성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지 근데 그 내가 아까 말한 게 어디까지 말, 말했는지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초이스가 많아 그리고 젊을 때는요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 괜찮은 사람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갔. 때문에 이런 문제 일으키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다른 사람 만나야 돼. 여기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30대 되고 40대 되면은요. 이미 좋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가지고 싱글로 있는 사람이 없어. 갔다 온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하고서 아니면 성격에 뭐가 나가지고서 조금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어? 그리고 또, 그러고 또,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좀 여우가 돼 간다는 거지. 너무 계산기를 두들겨.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간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보면은, 이걸 갖다 이해 못 해. 아니, 그렇게까지 꼭 만나야 돼? 그치. 자기네들은 초이스가 많으니까. 뭐,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노는 물이 달라요. 그런 거지. 젊을 때는 이건 용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젊어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얼마를 바람필 거야? 어, 그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은 꼭 이성 문제를 일으켰다 해서 딱 자르기도 힘들어 요즘에 남자도 자기 여자가 이성문제 일으켜도 받아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은 이성문제를 일으킨 거는 그거는 그렇지만 그그 그, 그 남녀간의 문제에서 신뢰를 깬건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은 남자도 바, 다시 받아주는 케이스 많아 요즘 옛날 같지 않아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지 헤어졌긴 헤어졌지만 그래도 자녀정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졌다가 도 다시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얘기한다라는 거야. 어, 어.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갑자기 전화 걸어서 그때 그거 뭐였더라 그러면 야너왜 이딴 걸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서 아좀말좀 좀 해줘. 그러면 아 그거 그거잖아. 어, 그러면. 아, 그거 좀, 좀, 좀, 나긋나긋 좀 얘기하지. 아주 기청 떨어지겠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똥못끊꾸서 입대껏, 그러니까 이별 아닌 이별? 어뭐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옛날에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사이가 좋았을 적에는 왜 사이가 좋냐 이거야. 남자가 처음 연, 여, 여, 연애를 시작할 때는요.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이 여자밖에 안 보이거든. 내 여자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그때는 그러면... 여, 행복할 확률이 높죠 커플들이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 그 사랑의 호르몬이 그막 분비되잖아 그땐 좋았다는 거예요 그 좋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응, 꼬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 그게 그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얘하고 어, 갈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는, 어, 불확실한 미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망설인다는 거지. 망설인다라기 보다는, 그냥, 어, 이 사람한테 조금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똥못 끊는 거. 그거 내, 이, 이 망설임은 그런 망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망성이 있나, 없나,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 어, 가망이 있나, 없나. 또, 저기 해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래도 마음은 있다라고 봐요. 어, 마음은 있다. 음, 그렇지만 그 마음이, 이, 마음은 있지만, 음, 그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냐라고는 그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 왜, 왜냐면, 아이, 그, 또 얘기해야 돼. 응, 어, 한번 바라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고 안 피는 놈무 없다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지. 그럼, 이때는 약속을 해야지. 어, 다, 잡고 싶으면 약속을 해야지. 아 자기야, 나 진짜, 나 자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또 바람필 거야. 이러면은, 누가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주지. 그렇잖아요. 이때 이 마음은 진심인 거예요. 이때 이 마음은. 난 자기밖에 없어. 자기만 사랑해. 자기바, 자기만 바라보고 살까 이때 이 마음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하고 다시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과연 지킬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공수표일 확률이 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은 이제는 도파민이라는 게 과거에 만났을 때보다 많이 분비되지 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왜 너무 익숙해져 버렸잖아. 익숙해져 버리니까 새로운 것에 이끌리는 거는 왜 남자들이 새로운 것에 왜 이끌려요? 남자들은 그저그막 뭐 새로운 것에 약하잖아. 새그 저기 오늘 만난 여자가 이상형이 이상형인 사람들이 다 남자라는 거잖아요. 남자를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안 그런 남자들도 많아요. 네 왜냐. 하면 그 솔직히 바람 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피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 바람 피는 사람이 더 많아 안 피는 사람보다 어, 그래서 안 피는 남자분들이 어, 진짜 돗대기처럼 진짜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데 어, 안 그러신 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응?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근데 이거는 공수표 공수표 어. 근데 일시적으로는 지켜줄 수 있지만 그래도 영구적인 영구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 어쩌면 이미 어 저기만 난 너만을 사랑할 거여서 다시 만났는데 그게 공수표 에 있는 게 발각이 났었을 수도 있고. 음왜 이게 미래일 수도 있지만 이미 지나간 사람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가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더 보는 거지. 설마 한번 갖고서 가능성을 탓하게 운운하겠어요? 어, 만약에 젊은 사람이면 모를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한번 갖고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다 말뿐이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어, 실망을 많이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왜? 이거이 일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용서를 해줄지라도 반복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놓고서 어, 어, 뭐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다 그래야 되나? 왜 아무 생각이 없어요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음, 그게 조금 지나가야 돼. 우리 내가 어그 셀프 디펜스를 하거든요.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내 나한테 어떠한 정신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뇌에서 자체적으로 그거 갖다가 차단을 시켜요. 어.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어, 일정 기간 어 일정 기간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차차차차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아무 생각 없다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그게 다달아냈기다 달았기 때문에 뇌가 알아서 이걸 갖다가 딱 블락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음 마음이 아프지도 않 스트레스가 되게 받긴 받았는데 마음도 아프지도 않고 뭐 눈물도 안 나고 그냥 그냥 멍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기회를 조금 보고 있는 느낌도 나고 무슨 기회를 보냐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자르든, 이해를 이어 붙이든, 일단은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생각하면 이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생각에, 생각에,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탁 손을 놔버린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음. 맞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딱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두고 돌아서는 것 같아 음,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망이 없고 남은 게 없다라고 싶어서 그냥 그 모든 미련을 접고서 어, 돌아서는 것 같고 어, 돌아서더라도 이 관계가 그렇게 또 끊어지진 않아요 음, 왜냐 라고 하면 그냥 아 친구처럼 남아 있는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친구가 그냥 좋은 친구가 아니라 어, 아, 왼수 같은 어, 왼수 같은 친구로 남아 있는 거지. 왼수 같은 새끼로 남아 있다라는 거야. 어, 남자분들이 봤을 때는 요 왼수 같은 어, 기지배로 남아 있는 거지. 음. 왜냐하면 이게 딱히 딱 끊어진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는 뭔가가 둘 사이에 있는 게 아닌가. 음. 딱끊어지지 않는 거 봐서는, 뭔가, 왜냐면 이 케이스가, 이거 카드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가, 뭐가 있기는 있,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음, 이렇게 딱 끊어지지 않는 거 보면, 와, 정말 징해요. 어, 1번서부터 4번까지 카드들이 너무너무 징하다.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 서울 사람이에요. 징하단 어, <웃음> <진화 단표를> 표현 써갖고 <웃음>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안 내려놓을 것 같아. 어.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놔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안 내려놓는 게 아닌가 싶어.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이 관계가 딱 내려질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장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장사를 같이 했었을 수도 있고 어, 어. 아니면은 어~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일을 갖다가 맡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어~ 안볼 수가 없는 사이가 아닌가 어~ 그냥 어디에서도 마주칠 수 있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이 사람도 여, 어, 여, 이 사람도 어디에 있든지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어~ 소식은, 그러니까 꼭 만나지 않아도 소식을 접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끊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소식이 또 들리면 또 마음이 싱숭생숭,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또 싱숭생숭, 그걸 갖다가 무한반복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걸, 그래서 놓고 봤을 적에 여기서의 가능성은 이 사람이 그 바람길을 갖다가 잠재우고 개가 천선할 걸 갖다가, 그, 를 놓고서, 어,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남자는요, 어차피 시, 어, 저기, 막, 시간 지나면, 바람기는요,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냐라고 하면, 가운데 딸에 힘 풀릴 때쯤 되고, 좀 늙어, 조금 늙으면은, 그래요, 잘릴까봐. 어, 잘리면 갈데 없잖아. 어,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카드가, 징하게,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봐서는 나이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나이대가 없었으면 이거 바로 바로 헤어졌을 것 같아요. 음, 쌍방에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져 놓고서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어, 인연의 끈이 안 끊어지지 않나 싶어. 그래서 가능성을 두고 본다면 어, 만약에 이 관계가 안 끊어지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내가 봤을 적에 이두 사람은 결국은 만나지 않겠나 싶어. 음. 근데 만약에 끊어진다면 아니겠지. 어. 근데 자, 나이가 젊다면 끊어질 것이고, 나이가 많다면 이런 식으로 다꼭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계속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능성을 논하자면, 뭐, 나이가 한참 더 들면은 뭐, 모를까. 어. 근데 이 사람은 이 카드상으로 봤을 적에, 어, 나중에는, 좀 자제할 확률이 높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은 아니야. 어, 바람기가 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 일시적으로, 일시적이가 그 사람 한두 번이 아니에요라고 하면, 여기서 일시적인 거는, 그, 뭐, 그, 10년 주기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 어, 10년 내내 바람핀다는 게 아니야. 10년 동안, 어, 뭐,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음. 그니까 10년이나 20년 동안 이런 운이 들어와가지고, 어, 저기, 막 뭐, 1, 2년 상관으로 한 번씩 사고를 친다든지, 아니면 6개월 더 상관으로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카드로 봤을 적에 바람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음. 나이가 들면 철이 들 수도 있다는 라 거지 근데 다는 아니에요 어, 다는 아니에요 이이 이 카드가 연령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뭐 그래도 생활력은 있는데 뭐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암튼 끝났다 그래도 그래도 어리선가는 계속 소식이 들어올 거예요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토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